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는 무엇일까요? 람보르기니, 페라리. 바로 2019년 공개된 부가티의 라보아 티르누아르 였었습니다. 하나 약 150억 원으로 가장 비싼 차였는데, 이번에 두배 이상 비싼 차가 등장하였습니다. 바로 롤스로이스의 보트테일입니다. 라보아 티르누아르가 등장하기 전 가장 비싼 차인 롤스로이스 스웨테일과 같은 롤스로이 스케치빌드 모델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하면 바로 2800만 달러 하가 약 313억입니다. 세계 최고의 장인들이 한땀 한땀 손으로 만들어낸 초역시리 자동차이며 우아한 요트를 연상시키는 모델입니다. 또한 이 자동차에는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기능입니다. 버튼을 누르면 가판이 열리고 파라솔과 샴페인 냉장고가 등장합니다. 그야말로 초공화 루트와 다름없는 기능입니다. 이런 신기한 기능을 가진 이 차는 딱 세대만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